이거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뜨려야 하는 거같은블리야아 근데 병원 쫄파밍인데 깃털이 왜안 보여? 조금 더노력해봐야겠어 외로투 쫄파밍인데 뭐 초보자치고는 괜찮지 않나요?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요 왼쪽입니다. 지나칠 뻔했네요. 아야. 어, 그렇죠, 고색은 갖춘 것 같아요. 아 미안해. 초보자치고는 괜찮지 않나요? 오우씨! 어! 어! 어! 오 어, 졸라 홀어네! 눈을 뜨면. 아니, 안기해진 러어요암기해진러시 뭐, 계속 을 하도 안쓰니까 계속 버프했가아걔이날으로날 걔 죽일 생각으로. 이 기상 날 죽일 이일이기이 죽일 생각으로. 이이 사여둘 사람 아우씨 가보냈다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아제 때문에 시간 낭비 개운했네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지나칠 뻔했네요 주워두면 쓸 데가 있겠죠 배가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 현우 뭐니 그거 가서 도와줘 어떻게 안 도와줘도 된다는데? 그래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새 벽을 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 됐다 이제. 대범 무게가 있네요. 아절또 물다쳐 이 씨. 이번 판절갈 시간.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. 망가지면 정말 아까울 것같습니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. 머리 어, 어리 어리네요. 보잘것없는 제조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. 배멀미는 좀 있는 편입니다.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.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. 밤이 되면 위험해. 아, 배터리 수 누가 다 가져갔어? 배터리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어,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배터리 는 되게 많아서 이게 있아다 있으면은... 아, 떴다. 봉초보는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<웃음> 않아요. 아 이거 초진공라이프 이쪽에 생생는게 이것만 아, 만들면 아, 아, 이상해. 안 되면 생명도가 이상해이안 온다 그리고 따 태면 땅따 트면 무기만 들면은 쓸 만한 게 있으려나요? 무기 수사 수인데 얘 혼자 만들면 3 수야. 어 뭐야 개꿀? 먼지가 좀쌓여있네 야, 너 킬일 킬일 있는 사람. 생명의 가루 있어. 아니 킬일. 없어 없어. 밤이 되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. 헬셉 먹었어. 개꿀. 삼매지나 필요한 사람 없지? 키키 키키 그 키를 미리 만들어놔야 그거. 어저 뭐야? 새지 지정되었습니다. 을내 저거? 키아름? 그래, 밥다 밥다 밥다. 저거 여기, 여기 누구, 누구 누구 있거든? 있고, 괜찮지 않나요? 와, 진 해진 있어. 이 정도면 어디?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나 그래, 어. 누군가. 연쇄 처치 중다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아, 몰랐네요. 씨, 잡을 수 있는데. 그래 맞춰 봐. 그래 3초 남았이연수 처치 중입니다. 저 나갔다. 저도. 누군가 아, 감속해 봤는데. 맞아 쫓을 수나왜 나만 멀쯤은 집들이 있 잡았다. 이렇게 안 잡았다. 어디부터 이없 생존자가 사망했습 요거 이남는제지만 그래도 쓸 만한 것을 만들었네요. 엄매지마. 망가 내가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. 나 여기서 낚시 좀만 하고 올라갈게. 와, 우리 육키 올인 조합이다. 육키 레바테인는 월계관이다. 줘야겠어요. 와. 그거 이따 키리를 올리면 돼요. 1분. 아, 검 올렸어? 도착합니다. 검이면은 아. 지금이 뭐 아, 그냥 쌓여 캐시 캐시. 쌓여 오. 나 여기 락샤고갈 거야. 싸우지 말아 봐봐. 음. 정확게배이 감자만 포 누군가가 루미아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생존자가 명누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마음편하진않네딘 엄청 트러블 같기도 하고. 감자 먹으러 가야 되거든, 여기. 다 여기서 썼어. 잡은 물고기 먹어 수있어 감자, 감자 먹으러 가자. 야, 걸 먹게. 걸먹가야 돼. 가자. 먼지가 좀쌓로가야겠 어디가 물고가 많다니까? 아,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시라드가 빨리 무기 스킬 배워야 되는데잘 어, 쓰겠습니다. 게 그게, 그 그게, 그게, 그게, 그나그나마 멀쩡한 집들그 있는 곳이네요. <웃음> 정확하게배워드리겠게니다 아니 무기 스킬 야 되는데 그걸왜그래 <웃음> 너무 느리게 왜? <목소리> 뭐야 이거 저에게 볼 일이 <목소리> 있으시다면 아니겠네. 그곳에서 음... 안타까워요 뭐 있어네 <목소리> 잡아요? 쟤네 감자킥 가고 어? 있거든 이시 <목소리> 간다 이게 어 <목소리> 일 가, 너무 가. 아만잡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누군가가, 연쇄 <덕분에 살았 honored>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덕분에 살아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야 도시락 뽑으 덕분에 응? 살았습니다. 도시락 참 없어, 별로 없어 저에게 볼 일이 있시면 아니야 좋은데 모을더라도 뭐 가져가도록 나야지. 하나씩 가져가, 한 세트씩 가져갔다 음. 음. 아니 이거 두개 챙겼어. 아무... 나두개 챙겼어. <목소리> 어차피 우리 수준 가는 사람 없잖아. 덕분에 살았습니다. 야, 없습니다. 왜왜 왜? 우리 아무도 쓰지 않아. 안타게 왔어요. 아이고 약간 멘탈 터져 가지고 하고 <웃음> 왔어요. 실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네. 네. 아슬데자실책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다음 금지 해 봐요. 그곳에 봐. 나이 바꾼 나고 갈게 겠거든 와. 벌 아이 조합 아, 개같다 진짜 음... 우리 쿵쿵 없잖아 어나 30초 남았어 우리 풀돌 토요일 남아야 돼 아이씨 기자가 이 너무 느리다 <목소리> 똑바로 걸어 눈 감고 계세요 혜진이 제... 제... <목소리> 제... <목소리> 잡아 저기예아 씨. 안 맞네. 내 내가 공산 할게. 공산 할게. 굉장치면안 아, 되는 지형이거든요. 됐어. 아될 <목소리> 겁니다. 어? 아. 제거을요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. 오케이, 누군가가 또.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아개 아, 잘하네.